기술은 Reverse b e h 이라는 기술인데, 일단, 비 e h i n d t h 강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Behind t h 이 아니라 비 e h i n d t h 이 맞는 발음이 되시겠습니다. IOU 모음 앞에서는 비... 더가 아니라 디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비 e h i n d t h 이 맞는 발음이에요. 아무튼 간에, 강좌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세이프 e 드 a n d 를주신 펼쳐져 있는 베이지 그립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버스 e r 플린이 들어가요.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엄지손가락 그, c h 이 들어갑니다. 원래 채플린, 그냥 채플린이라는 게 이런 방향으로, 트위스터 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버스 채플린을 어, 리버스 썸 채플린은 자,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회전이 들어갑니다 아이구 이상하게 잡았네 아무튼 그래 네. 그런데, 어, 이, 여기 리버스 b 앤디 에이플에서는 리버스 썸 채플린을 한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만 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엄지랑 검지랑 어 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검지손가락을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있었던 자세에서 검지손가락을 안쪽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자 그와 동시에 바로 리버스 제로그라비티 찰리 셰플린이 들어가요 아이고 이름도 엄청나게 길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회전을 주게 됩니다 블랙 제로그라비티 셰플린이라는게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버스 제로그라비티 셰플린은 이런 방향으로 회전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버스, 제로그래비티, 체플린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세이프핸들을 이쪽 세이프핸들을 엄지랑, 검지, 어, 엄지랑 검지로 잡아주시고 손등이 위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때 손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만들어주신 힘을 이용해서 펼쳐주세요 그렇게 어, 젠로버를 젠로 역방향으로 회전해 주신 다음에 바로 오는 바이트핸들을 엄지랑 검지랑 잡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면 Reverse b e y n d the A 이 끝나게 됩니다 어. 자 다시 해보죠 일단 이 자세에서 Reverse t m Chaplin이 들어가요 이렇게 패진이 들어가는데 한요 정도까지 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엄지랑 엄지랑 고리를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신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넣어 주셔서 Reverse Zero b t Chaplin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검지 손... 어, 검지랑 엄지랑 Safe h a n d 를주시고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펼쳐주신는과 동시에 회전을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회전을주시고 엄지랑 검지랑 바이트핸들을 바로 잡아주신 뒤에이 자세에서 계속 오이죠 계속 올때 이렇게 펼쳐주시면 리버스 비앤디 디 에잇볼이 끝나게 돼요 자 리버스 비앤디 디에이볼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바로 자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엄지로 갔다가 검지로 이동하는 부분 근데 여기서 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해를 하기도 쉽게 그냥 비하인드 디에볼은 검지로 갔다가 엄지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검지로 갔다가 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엄지로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버스 비하인드 디에볼에서는자아이고이게하게 되는데 엄지로 갔다가 검지로 가는 그런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 엄지랑 엄지랑 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엄지로 가셔서 그때 바로 검지손가락으로 이동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해보죠 엄지로, 엄지손가락으로 로 엄지 썸채플린 이런 식으로 회전해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요쯤 오셨을 때 요쯤 오셨을 때 엄지랑 검지랑 고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 검지손가락을 더 넣어주세요 쉽게 생각하면 고리를 만들어서 넣어주신다면 음더 쉬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봅니다 아무 순간에 검지랑 엄지랑 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검은손가락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제로그라비티 채플린을 어, 제로 넣어주신 다음에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들을 잡으시고 손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만들어주시는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노러버를 역방향으로 해주시고 바, 바로 오는 바이트 핸들을 잡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썸체플린을, 리버스 썸체플린을 해주신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회전해 주신 다음에, 한요 정도 왔을 때, 엄지랑 검지랑 고리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 상태로, 바로 이, 뭐냐, 리버스 제로로이티 체플린을 넣어주신 뒤, 엄지랑 검지랑 파이, 아, 세이프 핸들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올려주시면서, 역방향으로 젤노로버 해주시고 바이트드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시면 끝나게 되는 기술입니다 자이 정도로 강좌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 기술은 슬로모션을 우 진짜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슬로모션을 우 보면서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 제가 봐도 제 설명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 강좌를 꽤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슬로우 모션으로만 연습을 했습니다. 네. 힘내서 되게 연구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요 정도로 강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